원가를 원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거든요 옛날에 착한 낙지나 이런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그렇죠. 음. 다 없어진 이유가 남는게 별로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결국은 유통마진을 떼야 되니까 음 그거 남는게 없어 남는게 음. 사람 이 쌀이 무슨 쌀이라고요? 이게 일반 쌀이에요. 아, 일반, 일반 쌀이에요? 아키발이라서 옛날 말로. 예예예. 예, 예, 그 쌀에다가 어. 어. 어, 저희 낙지가 이제 컨셉 이 건강이다 보니까 예, 예. 밥도 기왕이면 음. 좀 건강한 밥을 좀, 음좀 드리고자 해서. 음, 음, 음. 마늘, 흑마늘을 내렸어요. 초방에서. 음~~ 저희가 뭐 홍삼 중탕기를 사가지고 예. 거기다 이제 마늘을 한 3일 동안 숙성을 시키면은 예예. 홍삼 진액같이 맞아 마늘 진액이 되버려요 예예예. 그래서 그거를 밥을 할때그 음 액기스를 넣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밥도 발색이 음. 나오죠. 예. 예. 그래서 이게 건강한 밥이죠. 이야~~ 흑마늘밥이죠. 흑마늘밥이네. 흑마늘 밥이죠, 여보 뭐 현미살이냐고 물어보기도 그렇죠. 하고 보리밥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야. 그런데 제가 그때그때 그때 설명도 해드리고 현, 현수막을 음. 음. 이제 제작을 해놨죠 아. 근데 한때 낙지가 프랜차이즈도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때 그런 식당들 체인점들은 왜다 없어졌을까? 결국은 체인점 지에 맞은 일이죠 음. 예. 그 본사에서 물건 낙지도 받아쓰고 예. 모든 물건을 받아쓰고 예. 또 오픈할 때 목돈 음. 들어가는 비용하고 맞아요. 그쪽 기준에 모든 걸다 맞춰야 되니까 인테리어부터 음. 맞아. 다 맞춰야 되니까 투자 비용하고 중간 중간 물건 사서 쓰는 비용도 어 맞아. 그 체인점 주에다가 뭐그 어. 체인 본사에다가. 음음. 수수료 또 감당해야 되고 하니까 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는 없어졌다고 보거든요 되게첫 번째고 맞아. 두 번째는 네. 소스 특히 치 소스 소스를 계속 진화를 해가고 있어요 저도 소스를 딱 보니까 네. 요즘 좀 어떤 데 가면 막 너무 입술이 막 매울 정도로 맵기만 한 소스 되게 네. 많은데 이건 근데 되게 맛있는 매운맛이네. 그렇죠. 음. 그게, 그게 이제 저희 가게만의. 네, 맛있는. 깊은 매운맛. 네, 깊은 매운맛. 음, 저도 그것 때문에 캡사이신을 절대 안 써요. 음... 캡사이신을 절대 안 쓰고 무조건 고춧가루 로니다 제가... 이게, 이게 지금 매운딱 1인분 12,000원 세트잖아요. 그렇죠. 정식. 네. 메인 요리와 부침개와. 그렇죠. 소면. 이, 이 저기 뭐야, 그 가마솥밥. 맞아. 또, 동치미 묵사발. 맞아, 동치미 예, 사발 예, 이런 게 전체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음. 요즘 손님들이 먼저 알잖아요. 예. 아, 가성비 좋다. 여기에다가 딱, 딱 맥주 한잔 먹거나, 청아, 그렇죠. 뭐, 수주 한잔 먹거나, 예, 예. 딱 그럴 수 있네. 예. 예. 여기가 이제 점심 메뉴죠. 어. 이건 이제 식사. 음. 이거는 완전히 식사 메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는, 음. 제또 이제, 이제 낙지보쌈이라고 음, 낙지보쌈 네. 네 맞아요 저 저게 이제 술안주 겸 식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네, 착한 가격이에요 2인분에 한마천 원 네. 일단 저 요생남의 강세 이야기는 야 이야, 저게 제가 몇년 전에 했더라 꽤 됐죠 근데 저는 지금도 저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일단은 저게 꼭뭐 스토리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네. 사람들에게 일단 볼거리를 제공하잖아요 요생남이라는 게 예. 그것도 소장님이 저주신거다아 그러니까. <웃음> 맞아요 사장님이 곧 강세인 거 같아요 맞아요 손님들이 <웃음> 많이 그래요 나가면서 사장님은 강세죠? 그래요 네, 제가 강세요 그러면 은 음. 옥년어 어디 있어요 <웃음> 유니폼 너무 재밌네요 아, 소생 네. 가격도 1급이라고 네, 네, 그냥 재밌게 비왕이면 음. 물론 제가 직원들 다 가르쳐 놓고 음식을 하지만서도 그렇죠 한 달에 제가 한 일곱 여덟 분은 무조건 주방을 들어가요. 지금 주방에 누가 셋 분이면 오 인사요? 네 명. 네 분. 바쁠 호, 땐 다섯 명. 홀네 명. 어, 처음 여덟 분이죠. 누워 있어도 인건비만 그냥. 2,500에서 3 0 0 0이요 2,500에서 3,000이야? 응. 원래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응. 저희가 주말에 한 4,500. 응. 좀 바빴다 하면 한 600짜리. 음. 그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이 안 되니까. 전부 2인, 4인 2분, 두분세분 그렇게 돌아가도 아. 단체로 들어와서 먹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며칠 이 차이는 있는데 아우 아유 그래도 어디 고맙지 아, 그렇죠. 지금 시대에 10년 정도 이렇게 유지하는 식당이 그렇죠 맞아요 이건 정말 그, 그 지역의 문화재다 네. <웃음> 맞아요 <웃음> 대한민국에서 4, 50평대 이상의 식당을 그렇죠. 5년 이상에 끌고 나갈 수만 있다면 맞아, 맞아. 그 사람은 사막 갖다 놔도 먹고 살 사람이다. 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식당 경영을 즐기신다. 아, 그렇죠. 즐겨야죠. 아, 어, 그럼요. 네.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 앞에서는 아. 어,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아. 것 저도 똑같이 얘기를 음. 해요. 어, 맞아요. 적성에 맞지 않 분은 어, 돈만 벌려면 하지 마라. 아, 맞아. 사람이 내 옷을,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지 음. 남이 뭐해서 돈 번다고 그따라 했다가는 큰일 난다 직원 관리에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 저는 정말 식구같이 돼야 돼요 어. 내가 혼자, 혼자서 혼자 먹을 거 5천 원짜리 사 먹을 거를 그냥 3, 4만 원치 사버려 그래, 그래서 같이 먹는 거야 응. 왜냐면 내가 먹고 싶으면 저 사람들도 먹고 싶을 것이고 내가 배고프면 사람들 배고프, 배고프거든 어. 어. 일상생활이 비슷하니까 거의 90%가 똑같으니까 음. 첫 번째는 그거, 그거예요 음. 사장님 저기 우리 낙 강세낙지마을 이제 10년차 돼서 예,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미 10년 동안 검증된 아이템이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예. 우리 황재원 사장님의 예. 수제자 <웃음> 예, 예, 예, 예. <웃음> 이런 황재원 사장님과 낙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예. 트너이기도 하고 식구이기도 하고 음. 후계자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분을 아마 찾는다고 말씀하셔서 음. 창업자 입장에서 예. 이 낙지마을은 첫째 컨셉에 대해서 좀 보면 예. 근데 요즘 코로나 시대를 감안한다면 큰 가게 오픈하는 게 다들 두려워 아, 예. 그래서 만약에 가게 규모, 그 다음에 상권, 이렇게 보면, 음, 예. 어느 정도 지역에서 어떤 가게, 이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가게 평수는 크게 제약을 안돼요 음. 왜냐면, 특히나 기준의 식당을 운영하고 음. 있, 예.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 예, 예, 예. 코로나 덕분에, 아니면 은 그렇죠. 뭐 경기 덕분에, 뭐 여러 가지 사정상 활성화를 못 시키는 분들도 아, 계실 테고, 맞아요. 그래서, 보통 한 (20~30평) 이상만 되면은 20, 30평? 예 그쵸. 월세는 이제 그 지역의 그 지역에 따라서 시장에 다르겠지만. 따라서 틀리겠지만서도 아, 아, 그러니까. 시장 좋은 아주 한가운데보다는 네. 네. 약간 외곽. 외곽이 월세도 부담 없고, 찾아오는 만약에 한2삼 예. 30평 정도로 한다면, 예예. 점포 빼고 시설, 인테리어, 집기, 예. 이런 점포 빼고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될까요? 저는 사실 부담을 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뭐 저도 6 0만원으로 10년 전에 6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예예예. 가게를 시작을 했거든요. 다 빚으로. 예예. 근데 기존에 저도 그랬어요 기존에 있는 시설만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어, 예, 예. 청소만 깨끗이 하고 페인트 칠할 거 페인트 칠하고 내가 직접 예, 예, 예. 투자자금을 초기에 많이 예.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어, 굳이 뭐 옛날같이 뭐 인테리어 뚝딱거리고 뭐 어. 인테리어 몇 천만 원, 몇억 들... 아, 그럴, 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있는 거 최대한 살려서 예. 쓰고 예, 예, 예. 깔끔하고 어. 깨끗하면 되죠 음. 기존에 식당을 하고 있던 자리면은 식탁, 탁자 예.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예, 예. 간판 에어컨 그냥 쓰면 되는 거고, 그죠? 다만, 바뀔 거는 주방에 낙지 볶음을 하기, 저희 메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만 몇 개만 필요하면 돼요. 그러면 30평 제외하고 5, 6천이면 되나요? 아이. 그것도 안될 수도 있죠. 기계 가게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뭐그 외곽이면 5, 6천 면 구할 수 있는 가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 좋죠. 그럼 아무튼 1억 안 들어도 오픈할 수 아, 있겠다. 아예 안 들어가 들을 일이 없죠. 그래요. 굳이 돈 많이 들여서 그거 어. 언제 빼고 있어. 그러면 만약에 1억 정도 투자한다면 예, 예. 여기 보니까 아까 객단가가 점심 객단가 12,000원에서 15,000원. 예, 예, 예. 어, 저녁은 뭐좀 그가면 2만 원. 하루 하루에 사 오십 명 정도만 들어와도 칠 예. 팔십 정도 그렇죠. 올리면 예. 한 달에 이 천만 찍는다면 예. 예를 들어서 예. 그냥 작은 가게 기준으로 이 예. 천만 예. 찍는다면 원가가 삼십오 프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삼십 프로 안 돼요. 어, 그럼 원가 빼고 하루 매출 백만 원, 원 이하면 백만 원 이하면 만원 이하면 홀두 사람이면 되고 홀두 주방 은 주방 둘이면 돼요. 둘이면 돼. 그러면 예. 그러면 널널해요 20평만 넘어 버리면은 예, 예. 하루 100만원은 찍을 거예요아 20평만 넘으면 네. 음. 평균 30평 잡으면은 그렇죠. 왜냐면 저희 지금 배달매장도 그 홀드 테이블 4개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지금 하루에 50을 찍어요 대단. 10평에서 그럼, 그럼 3000 정도 됐을 때홀둘 주방 둘 인건비 한7 8 0아그 음. 정도 예. 그리고 원가 빼고 하면 3,000 정도 됐을 때순익률 최소한 20%면 600이고 그렇죠. 어. 저는 어. 3,000 찍으면 은 어. 700, 800은 어. 남지 않겠나 맞아요. 네. 6 0 700 정도만 남으면 네. 되게 잘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요즘, 요즘... 1억 투자해서요 네. 한 달에 500만 떨어지면 네, 요즘 대단한 시... 수익률이에요. 5부이자인데 <웃음> 지금 시대가 그래요. <웃음> <오브이자인데. 웃음> <생각을> 식당을 <웃음> 하셨다거나, 아, 그렇죠. 예. 식당을 운영을 하셨던 분이시나 예, 예.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센스가, 예, 있거든, 예. 눈치가 센스가 있고, 눈치가 있고 하는 사람들은 어. 한달 봐요. 한 달.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 소스 빼고 저는 모든 걸다 가르쳐 드리니까 오케이, 오케이. 저희 맛있는 동치미부터 예, 예, 예. 묵쓰는 법부터 도토리전부터 어, 낙지볶음 뽑는 거 낙지볶음 어. 손질하는 거부터 어. 이게 레시피 있으면 하겠죠 오케이, 오케이. 레시피 있으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음. 손님들이 레시피 있어서 한두 번 연습해 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연습해서 봐 음. 이제 할줄 알아 했을 때 맞아요. 오픈을 해놓고 손님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오면은 맞아요. 감당이 안 돼요 맞아요. 몸이 숙달될 수 있도록 음. 제가 가르쳐 주고 싶은 게제 욕심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낙지볶음은 제가 뽑는 게 아니고 제 몸이 뽑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뭐 하냐? 정신하고 눈은 밖에 손님들하고 손님, 오시, 손님 오시면 아. 저희가 백평인데도 아이 그렇죠, 그렇죠. 어, 오셨어요? 왜 아. 네, 오셨어요? 아. 몸이 알아서 해야 돼. 몸이 숙달. 그렇죠. 머리로 숙달이 아니고 몸이, 몸이 숙달. 숙달이 아 그리고 말씀. 아까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소스인데 그렇기 그렇죠. 소스만큼은 이건 사장님의 자존심이다.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웃음> <웃음> 이게 내가 그리고 초보자들을 제가 해보면 소스로 알려준다고 해도 그 맛이 왔다갔다 하거나 이런게 너무 많이 봐서 예. 그래서 이거를 보통 몇 킬로 단위로 납품을 하실거예요 저희가 지금 음. 어 제가 원가를 한번 따져봤어요 예, 예, 며칠전에 그게 한 10kg짜리에요? 예. 아니요 아니, 고추장 한 통이 20kg로 보고 예, 20kg. 한 30... 아, 30... 30kg가 넘어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게 이제 저희 흔한 식당 아, 용어로 네. 밀폐 용기 통 있죠. 오케이, 오케이. 하얀 거. 예, 예, 예. 13호짜리예요. 예, 13호. 13호짜리인데 그거에 한 통에 저희가 소스값만 네. 소스가 두가지거든요 아, 저희가. 가지. 낙지볶음 소스가 아, 어? 40만 원. 불량 어? 더덕 낙지볶음 어. 그 소스가 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네, 40만 원, 50만 원. 근데 한 통이. 오케이. 근데 제가 원가를 따져보 원가를 따져보니까 <웃음> 예. 1인분에 예. 500원 맥키 들어요 40만 원짜리를 몇 네. 인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게 한800 인분? 800 인분. 네. 전체 800 인분이면 매출이 아무리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돈 천만 원 나온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렇죠. 낙지 값이 제일 중요하죠. 같은 바다. 네, 같은 서해 아니라. 맞아 같은 바다. 우리나라에 잡히면 맞아. 국산이고, 맞아. 중국 빼 잡히면 중국산이야. 맞아. 다만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것은 수량이 딸려. 소스 빼고는 다 알려준다. 그렇죠. 아, 어, 근데. 모든 걸다가르쳐니다 사장님, 근데 여기 강세낙지 마을은 지금 용인 처인에 가니까 매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매장이 전수 매장 아닌가요? 저희 가게 실장으로 네. 있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네, 네. 정말 수제자 가게네. 그렇죠. 아, 25평. 25평 어. 되겠다. 둘이서 하루 100만원을 팔아요. 어. 25평인데 하루 100만원을 네. 팔아요? 와, 대단하시다. 그럼, 네. 어, 거기 월세가 얼마예요? 네, 100만 원 정도 될 어. 거예요. 야, 그러면 3천이면, 대박이야. 그거는 그냥 천만 원 떨어져. 괜찮죠. 어, 그니까요. 러 네. 어. 거긴 직원이 부부만 하나. 부부하고 알바나 쓰겠죠 바쁜 날은. 바쁜 날홀 서빙 하나. 네. 어. 그 땅에 쓰겠지. 아 그렇구나. 예. 저 배달 메뉴로 너무 좋은 아이콘. 그렇죠. 이거를. 그러면 예. 가게 입장에서는 홀매출은 홀매출대로 하고. 그 그렇죠. 다음 에 배달은 배달대로? 하면 부수적인 거니까. 수입이죠. 수입이 저가 아. 지금 그 배달 매장이 1 0평이거 어, 10평인데. 다섯 개만 꽂으면. 예. 다섯 개 어. 꽂고 지금. 하루 한 평균 50 정도? 찍더라고요 <웃음> 그러면 진짜 예. 최소 여차하면 1300, 1500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아, 중요한 것은, 어. 제 구매율이 예, 엄청 높아진다는 얘기죠. 예. 그게 바로 소스와 양념의 예, 매력이거든요, 예, 예, 예. 이게. 그래서, 저는 컨셉이, 로드샵으로 해서 홀 매출만 하는 매장이 하나 있고, 완전 배달 매장만 하 컨셉 하나 있고, 그 그렇죠. 다음에 홀과 배달을 뭐 6대4, 7대3 정도 하는 경우, 예예. 아마 그게 다 가능하겠다. 그렇죠. 사회 물식에 우리 강세낙지를 운영할 사장의 스타일은 음. 어떤 사람이 그래도 가장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한번해 아. 첫 번째는 영업 스타일. 영업, 영업첫 영업. 번째는. 그렇죠. 조그만 매장은 영업 스타일의 영업 사람이 스타일의. 더 잘할 것이고. 그그큰 매장은 그러니까 한 60평 그 이상이래 버리고 100평 여기 같이 100평 돼버리면은 아무래도 관리도 발리. 할줄 아시는 분이 좀더 낫지 음. 않겠나. 아주 정확하고 그렇습니다. 네, 제 생각은 그래요.